하는데 합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거 혹시 공식 하는 사람이니? 이치 타임데 음 모르는군요. 가정법 과거예요과거 관용적 표현이라고도 하는데 가정법 과거가 나옵니다. 이치 타임데 땅에 뭐가 나온다고요? 가정법 과거가 나온대요. 뜻적죠? 뜻, 뜻, 뜻, 뜻 알아야지 해석할 거 아니야? 어떻게 해석하니? 뭐뭐 할 뭐, 뭐, 할 때이다. 가족과 아만 나와요. 되네. 타이트잘 하챈. 여기 봐, 이 여기 봐. 이문, 님. 문 It's t i m 뭐, 뭐, 할 때이다. 뭐, 뭐, 할 때이다. 자, 미안하지만, 이거 같이 쓰는게있어 자, 요렇게 쓰여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It's time. 여기 봐. time. f 어, 목적격. 이 목적격이 의미상해져 고요 투정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 이렇게 가정법, 바바 대신에 즉, 대절 대신에 이렇게 써주기도 한다. 그래도 같다. 그럼이이부문만 보면 되잖아, 이문만 야, 너 잠자리에 들 시간이야. 해봐, 뭐 말할 때이거너 잠자리에 들 시간이야. 너 잠자리에 들 시간이야. 잠자리에 들 때이다. 즉, 시간이야. 이렇게 할수 있죠? 잠자리에 들 시간이냐? 라고 영작한다면 음. 어떻게 하겠니? 응? 음? 어? 아. 위치 파이네 네. 뭐라고 하는니 가족복 바가나온다지 가족복 파 바바. 가족복 봐가니까 뭐예요? 주어는 누구예요? 너잖아 너. 너가 잠자리에 들 거예요. 자잠자리 가다가 무슨 뭐 뜻이죠? 오토베드죠오토베드인데자 뭐라 그랬어요? 가족복 봐가나온다 그러니까뭘 써준대? 왼투 베드. 왼투 베드. 왼투 베드. 자, 자기가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요거 대신에 또쓸 수도 있나? 아까 가족법 과거라고 했으니까 일반 동사에 과거형을 써도 되고. 모두 있어서. 니 슈드를 써도 돼요. 알아둬 슈드 원형이 나와도 돼요. 슈드가 이래야 됩니다. 슈드가 슈드가 꼭 알아둬. 슈드를 씁니다. 조 동사. 우드슈드쿠드 마이트 즉 우슈코마 중에서 뭘 쓴다고 요슈드만써슈드만 슈드만. 우도 안돼 쿠도 안돼 마이트 안돼뭐뭐할 때이다 해야 할 때이다 그러니까 당위를 나타내는 당위를 나타내는 당위 당위 의무 당위 슈드를 써줘 어 잊지 마자한 문장 더 쓸게 음. 자 이런걸 이렇게 복문이 아니라 단문으로 바꿔볼게요. 단문으로. 자, 이렇게. It is time. It's time. 됐네. 어떻게 쓰면 돼요? 어, 뭐, 어떻게 또 투정사. 어, 뭐 쓰면 돼? You 쓰면 되잖아. 의미상해져. 이거 투정사에 의미상해줘 그래서 투 원형이니까 투 o 투야 돼. 이렇게 써도 되더라. 다시 한 번. It's time for you to go to bed. 해도 결국 가족복 아우를 쓰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변함이 없습니다. 빨리 메모해. 이거 어, 한 번에 그냥 연들 머릿속에 딱놓여야 돼. 아까 얘기했잖아요. 폴더, 폴더 찾아서 우리가 딱지어나어 응? 어디? 택스가야 돼. 순서 A, B. 자, 쉬운 순서는 나랑 하는 거야. 네. 이제 C부터 어려워져. C. C, D 해서 IBC, e d f 나 t i 하고 E로 가면 졸라 어려워져. E는 너무너무 어 이제. 그에는 왜? 아예 가족법 찾아보니까 어디 숨어있는지 몰라. 그거 찾아야 돼. 그걸 체계화 시킬 거라고.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 이제 가정법에는 소식이 없어요.